이제 숫자를 2로 나누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음, 숫자가 홀수이면 남자 짝수이면 여자로 두 가지로 나오죠 결과가 이렇게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나누는 수를 2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2로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숫자를 1, 2, 3, 4, 5를 적어주고 이제 모두 2로 나눠보면 컴퓨터는 이걸 2를 제수라고 하는데 1이 피제수죠. 피제수가 제수보다 작으면 나누기를 안 하고 그냥 이걸 바로 나머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가 1이 되고 이제 2는 나누면 몫이 1이 되고 2를 빼서 나머지가 0이 되죠. 그 다음 여기를 2로 나누면 21은 2니까 나머지가 1이 되죠. 다시 2로 나누면 2가 돼서 2, 2는 4, 나머지가 0이 되죠. 그 5는 2, 2는 4니까 나머지가 1이 되죠. 이렇게 나머지의 결과가 1 아니면 0으로 계속 1010으로 무한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두, 2라는 숫자로 나누면 결과가 반드시 두 개만 나옵니다. 그럼 세 개로 나누고 싶다. 만약에 학교에 반이 세 개가 있고 1, 2, 3반으로 학생을 나눠야 된다면 이제 키 순서대로 학생을 쭉 세워 놓고 3으로 나누면 나머지의 결과가 1어 실제로 나눠 볼까요? 안 나누니까 1이고 3보다 안 작으니까 그냥 2그 다음에 3이면 1이 되고 0이 나오죠 그래서 1, 2, 0이 무한반복됩니다 그래서 쭉 나눠보시면 결과가 요세 가지로 무한반복해서 나오니까 어, 3개로 결과가 나올 때는 3으로 나누면 되고 4개로 결과가 나와야 될 때는 4로 나누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홀짝 두가의 결과로만 나와야 되니까 2로 나눈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홀수면 그래서 나눈 숫자의 결과값이 1이 나오면 남자 짝수 0이 나오면 여자가 되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음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해결되신 것 같고 홀짝이니까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8은 1로 못 나누고 이부터 나눌 수 있으니까 2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건 아니죠 이제 주민등록번호에 빼기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1, 2는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인데 이건 1900년도의 사람들이죠 근데 2000년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로 바뀌었죠 그래서 2000년도 이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 뒤에 빼기가 3, 4기 때문에 이제 1은 홀수고 3은 홀수죠 그래서 홀수는 남자 그 다음에 2하고 4는 짝수죠 이걸 여자로 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홀짝으로 구하기 위해서 2가 들어가는 거죠